법률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이 바로 변호사선임이 반드시 필요할까 입니다. 또 변호사선임을 하면 그 기용과 성공 고수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변호사선임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의 목적은 불필요한 변호사선임으로 낭비되는 지출을 막아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브로커 사무장을 고용하는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폐수하는 사건과 애초에 간단한 대응만 해도 되는 사건을 이들의 무료 상담에 솔깃한 나머지 쓰지 않아도 될큰 돈을 허투루 낭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이러한 무분별한 소송 비용 낭비를 막아보고자 변호사 상담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10년 이상의 경력과 민사형사가사 부동산 채권 출신에 특화된 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담을 진행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면 상담료는 선임료에서 차감을 드릴 뿐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 비용이 정가로 항목별 책정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부풀려질 염려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형사사건에 있어 다른 일각의 법률사무소와 다르게 별도 성공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소송의 결론은 공격과 방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비롯 강제 집행 분야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은 영상의 대표 변호사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며 이메일을 송부하실 때 연락처와 상담 내용, 그리고 자료를 함께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직접 이를 확인하고 회신되는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